자, 어, 백신 접종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, 있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코로나 관련한 규제들이 풀리고 있는데요. 지난주부터 이제 조금씩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번주에 또 새로운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 중에 하나 먼저 얘기 드릴 거는 어,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뭐 뉴욕주 뿐만 아니라 뉴저지도 그랬었고, 보통 타주에서 뉴욕주를 오게 될 경우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었거든요. 그쵸, 있었죠. 예, 음. 뭐 이렇게. 어, 자가 격리를 해야 된다거나, 음. 아니면 코로나 검사 어, 뭐 음성 여부가 있어야 된다거나, 뭐 이렇게 좀, 그게 뭐 강제성은 없었지만, 그런 규제들이 있었는데, 이제 자유롭게 뉴욕주를 음. 오실 수 있습니다. 뉴욕3를 포함해서. 오. 예. 그 대신 이제 어, 이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하신 경우만 가능합니다. 예. 많은 분들이 이제 백신 접종을 하고 계셔서 아마 이런 규제 완화가 있는 것 같은데요. 백신 접종을 하신 분에 한해서 어, 뉴욕주에는 자유롭게 방문이나 여행이 가능하다는 거. 오. 예. 가까운 버지니아에서도 이렇게 오실 때그 자가 격리 때문에 그렇죠. 오셨다가 못 만나고 가시고 뭐 이런 분들도 계셨거든요. 그럴 수 있어요. 예, 예. 예. 뭐또 사실상 뭐 검사는 안 한다 하더라도 음. 이렇게 버스로 이동을 하시거나 기차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가끔 경찰이 좀 이렇게 수색을 하거나 오.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전혀 자유롭게 이제 오, 백신 접종 하신 음. 분에 한해서입니다 대신에 그러니까 백신 접종 좀 얼른 하시고 여름에 뉴욕시 관광 오시면 음. 될것 같아요 그럼 되겠네요 일단...